까지 너무너무 좋아하는 장난감 세대를 초월하여 전 연령층에게 두루두루 사랑받는 장난감을 꼽자면 뭐가 있을까? 음내 생각 말이지 응. 뭐니 뭐니 해도. 레고가 아닐까 싶어요 레고 맞아 역시 이 레고의 매력이라면 역시 블럭과 인간의 상상력만 있으면 뭐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잖아 아 맞아 맞아 응. 나도 어릴 때그 레고는 아닌데 레고보다 엄청 큰거막블록 응. 이만한 것들 있죠 이만한 응, 것들 응, 응, 응. 이런 걸로 블록을 많이 만들어 갖고 놀았단 말이에요 어. 여기에다가는 염소우리를 딱 만들고 여기다가 돼지우리를 딱 만들고 응. 여기다가 내가 호랑이우리를딱 만들어서 이렇게 놀았단 고, 말이지 호랑이? 응 어디다 호랑이? 염소 옆에 호랑이 염소 옆에 그 호랑이 진짜... 응? 다 호랑이 먹이야 <웃음> 어... 어, 어 이렇듯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레고와 같은 블럭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본 기억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잔인하게는 말고요 어, 그 레고에 관한 역사와 특허권에 관련돼서 여러 이야기들을 오늘 살펴보자 합니다 그고는 덴마크의 장난감 회사 레고그룹에서 생산하는 블록토이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레고그룹의 창업자는 원래 키르크 크리스티 안센인데요 그는 본래 덴마크의 목수였다고 하네요. 운영하던 목공소의 파산 이후 장난감 회사를 차린 올레는 어렵게 가업을 유지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재밌게 논다라는 뜻을 가진 회사 이름을 원했는데요. 그렇게 만들어진 초안이 레그고트였습니다. 이 단어를 줄인 것이 바로 지금의 레고가 되는 것이죠. 우연찮게도 레고란 라틴어로는 나는 모은다, 나는 조립한다 등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작 본인은 이 사실을 훗날 알게 되죠. 1946년 올해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플라스틱 조형기를 보게 됩니다. 이곳에서 받는 플라스틱 브릭은 훗날 우리가 알고 있는 레고의 원형이 되죠. 레고사는 목재 장난감에서 플라스틱 장난감을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1954년, 올레의 아들 고트 프레드는 영국으로 출장을 가던 배 안에서 우연히 대형 쇼핑몰 사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체계적인 장난감을 원했고, 여기서 아이디어를 착안한 고트는 아이들의 창의력을 자극하는 블럭 장난감을 떠올리게 됩니다. 바로 레고 시스템! 당시 장난감은 모두 완성된 제품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발휘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레고사는 최초의 조립완구를 생산하게 됩니다. 본래 레고브릭은 장난감 집을 짓는 용도로 개발되었지만 모두가 알다시피 이 장난감이 구현해낼 수 있는 표현에 한계가 없었죠. 아이들은 레고브릭을 통해 자동차를 만들고 우주선을 만들며 자신들의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하게 됩니다. 이렇게 화제가 된 레고브릭은 전 세계로 수출되며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한해결은 획기적인 아이디어 네고 시스템 단순히 블록에 건설 시스템을 접목해서 누구나 손쉽게 자신의 아이디어를 구현해낼 수 있게 되죠. 네.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훔치려는 승량이들은 예나 지금이나 음. 존재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레고 그룹들은 자신의 레고 시스템을 지식재산권으로서 법적 보호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음. 그리고 1958년 시작된 레고 브릭트과 그 영향 아래에 있는 타사제품들과의 끊임없는 문제들 레고 시스템을 두고 발명 강사자와 산업계에 상반되는 입장을 한번 살펴볼까요? 살펴봅시다. 원래의 아들인 고드가 고안한 이 새로 결합 방식에 대한 특허는 미국 특허청에 1958년 7월 28일 출원되어 1961년 10월 24일 등록되게 됩니다. 본국인 덴마크 특허청 출원 시간은 1958년 1월 28일 13시 58분으로 세계 장난감 역사에한 획을 긋는 역사적인 순간이라 할수 있었죠. 레고 블럭의 특허는 세계 33개국에 등록되었는데 결합 방식에 관련된 모든 가능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출원서에는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함께 제시되었다고 합니다. 1961년 미국에서 등록된 레고의 특허권은 1978년이 되면서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게 됩니다. 이제 레고 블록의 아이디어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고 기다렸다는 듯! 수많은 유사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허나 특허가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레고라는 브랜드 파워로 인해 레고는 블록왕구의 대명사처럼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레고와 직접 관련이 없는 신생왕구 업체들이 레고의 유명세에 편승해 쉽게 사업 영역을 확장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레고 그룹으로서는 세계 곳곳에서 유사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기업들과 크고 작은 지식재산권 분쟁을 벌여야 했죠. 먼저 레고 그룹은 유사블록 왕구를 생산하는 미국의 타이코와 여러 나라의 법정을 오가며 소송을 벌였는데 결국 1988년 영국 법정에서 타이코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영국 추미원은 레고가 특허권의 소멸 후 저작권으로 자사의 권리를 확장하려고 한 시도를 인정하지 않으며 타이코가 자유롭게 제조 판매를 할수 있다라고 판결을 내렸죠. 지금까지 레고에 대한 역사 그리고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멋진 아이디어를 구상해내는 것도 무척이나 어려운데 그거를 또 보호하려고까지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네요 이게 타인의 아이디어와 노력을 훔쳐서 쉽게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들 아주 그냥 정말 많아요 나쁜 놈들이 아주 그냥 이 관련된 법들이 어렵지만 음.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꼭 배워야 할 사항인 음. 것 같아요 맞아 아, 지키는 게더 어렵다니까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관련 이야기를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해주실 분을 모셔서 우리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그렇다용 전문가님 나와주요 안녕하세요 <웃음> 어, 우리 광고의 대명사 이 레고가 의외로 그 경쟁자들과의 분쟁에서 이긴 경우가 많지 않은데 네. 대체 이렇게 유명하고 특허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왜 소중한 아이디어를 보호받지 못하는 겁니까? 네그 산업재산권 네. 이 산업재산권의 큰틀 목적이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데요 네. 자 이러한 경우에는 그 독점권을 한정기간만 주고 그 이후에는 다 사회나 인류의 재산이 되어서 모두의 삶의 질 향상에 공헌하게 되는 것이죠. 네. 어떤 발명이라도 개인, 특정한 개인이 발명했다고 할수 있지만 사실은 그 사회적 인프라 그 속에서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아이디어에 대한 혜택이 사회 전반에 골고루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한정적인 독점권은 발명자의 발명 의욕을 고치시키는 부분에서는 정당하다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독점적으로 좀그 기간을 연장하고 싶어 하는데요. 아, 어, 이 레고 분쟁 역시 그러한 관점에서 독점하고자 하는 자와 또 공유하고자 하는 자 발명 당사자와 산업계, 이런 상반되는 입장의 결과로볼수 있는 것이죠. 아, 진짜 끝이 없는 음... 싸움이 될것 같네요. 그 진짜. 제가 만약에 레고스의 CEO라면 네. 저는 정말 이 특허권을 아주 그냥 길게, 길게, 길게 그 기간을 연장하고 싶단 말이죠. 음. 네, 모든 그 기업의 CEO분들이 그러한 영원함을 꿈꾸게 되는데요. 맞아. 그래서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끝나면 저작권이라든지 또 상표권이라든지 이렇게 다른 지식재산권으로 권리를 취득해서 그 기간을 무한히 연장하고자 하는 시도가 많이 있습니다. 음. 제품 디자인과 관련되어 있는 저작권 중에 응용 미술 저작권이라는 게 있는데요. 미술 학원에 가서 입시미술을 하고 그래서 미대에 진학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그래서 자신의 디자인 결과물이 응용 미술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해서 저작권으로 권리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품 디자인이 응용 미술 저작물로 인정을 받으려면 좀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어요.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창작된 경우에 그런 미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실용적인 기능과는 별도로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 그런 창작적인 가치를 인정을 받아야지 저작물로 보호가 가능합니다. 제품의 독일한 현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지를 따지는 복제 가능성과 제품과 구분되는 독자성이 있는지를 따지는 분리 가능성인데요. 이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근데 레고 의 미니피규어는 대표적인 디자인이잖아요 네네. 대표적인 클래식 디자인 의그 자체라고 할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유명한 레고 피규어를 자사의 상표로 도용한 의류 업체를 왜 막지 못한 것인지 음네그 네. 레고 미니피규어 자 여기도 있지만 네. 누구나 아는 그런 디자인이잖아요 그쵸? 역사로구나 인지도 면에서나 네. 굉장히 유명한 장난감인데요 이게 왕구로서, 그리고 디자인으로 보면 유명하다고 할수 있는데, 네. 상표권으로, 상표권으로 가면은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아, 별로 안 유명한 거예요? 의류업체와 분쟁이 발생했을 때, 네. 레고는 이 상표권을 유럽에는 등록을 했지만, 한국에는 등록을 하지 않았어요. 아, 자, 이렇게 등록받지 않은 상표는, 예를 들면은, BMW나 코카콜라, 삼성전자, 이렇게 인터 브랜드에서 조사하는 그런 상위권에 있는 브랜드들 있잖아요.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서 일반인들이 남녀노소 다 아는 이러한 상표들 외에는 등록받지 않은 상표는 보호받기가 어려운 것이죠. 아... 그래서 이 레고 미니피규어가 정말 유명한 디자인이라고 하더라도 유명한 상표가 아니기 때문에 타인의 상표 등록을 막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의 레고사를 만들어준 레고브릭은 상표를 이렇게 등록을 받았나요? 네그 지금의 레고사에 있게준그 여덟 개의 스터드가 있는 응응. 그 벽돌형 브릭 그 브릭에 관련된 특허들은 사실은 80년대 후반 다 이렇게 존속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레고가 90년대쯤 해서 유럽 상표 디자인 청에 이거를 또 상표로 등록을 받으려고 출원했어요 어. 네, 그런데 당시에는 이미 특허권이 끝나 있었기 때문에 많은 그런 경쟁 업체들에서 그 돌기가 있는 브릭들을. 똑같은 호환이 되는 블록들을 찍어내기 시작했죠. 그렇 그렇겠지. 음. 때에요.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독점권을 또 누리고자 상표로 신청을 한 것이죠. 음. 그러나 음. 등록 상표였던 네고 브릭은 결국 메가브랜즈라는 캐나다 그 블록 왕구 회사와의 분쟁 끝에 이 여덟 개 브릭이가 있는 이 팔스터드 브릭에 대한 그 상표권을 잃게 됩니다. 어머, 음. 어머, 그 어머. 유럽법상 기업은 단어, 디자인, 제품 모양과 표장, 그래픽 이미지들에 대해서 상표권 등록을 받을 수 있지만 제품의 모양에 반드시 필요한 기술적 기능이 있는 경우에는 상표 등록을 할수 없기 때문이겠죠. 이렇게 어또 전문가님 덕분에 더 많이 알아봤습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저희 네, 맙습니 좋은 정보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는. 다음에는 또 아까 그 말했던 그 깊이 얘기해서 아, 네. 또 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네. 다른 얘기 준비해서. 네, 그럼 네. 준비해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덕분들 즐겁하면서 기다리 기다리시오!